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이루하니 마다들암노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 노암의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인 여인 아비가일리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람 달메의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첫째는 나니야의학깃의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 스바다라 아비다리 소생이요 여섯째는 아들이라 합니다 다윗의 아내 애글라이 소생이니 이 여섯은 해분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으로 30,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을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안미엘의 암미,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또 이팔과 엘리사마, 알리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 사마와 엘라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이 아들이요 그들이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소실이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됩니다. 여기 역다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길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수아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는 바수아라고 얘기하는데 바세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다윗의 가계도입니다 다윗의 가계도 보는데, 첫 번째 부인이 미갈, 아힌노암 아비가일, 미아가, 학기,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데인데, 여기서 이 파랗게 나와 있는 것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해서 낳은 자식들이 요 파란색이고요. 이 초록색으로 나왔던 것은, 이 연두색으로 나왔던 것은 뭐냐면, 전부 다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니엘을 길르아시라고얘기하고요 바세바를 바수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엘리사마 여기 위에 그 외에 이팔 엘리사마가 있 엘리사마를 엘리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갈, 아비가일, 바세바고 세사람이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인 미가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월상 18장에서 나오는데요. 사울의 딸 미가리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자 사람들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결국은 뭐냐면 사울왕은 이 다윗을 갖다가 자기 딸한테 주면서 뭐냐면 결국은 그 이용을,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그 다윗을 죽일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하면서 딸 미갈을 갖다가 어, 그 결혼시키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 27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불리자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갈은 사울. 과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한 미가리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 19장 11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죽일라고 그러니까 미가리 하는 얘기가 여보, 저, 그, 다윗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려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을 보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그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었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게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고 얘기했더니 미갈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고 아집아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25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뭐냐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갈림에 사는 나이스 야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 너는 안 돼, 다윗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딸의 어떤 미래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낸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인을 끝까지 챙기는 다윗.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3회의 3장 14,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이라들 이스보세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네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불린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이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어,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지켰죠. 근데 이스보셋이 이제 다윗한테 오니까 이스보셋한테, 아부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러면 충성한 데다 하면 네가 그럼 미가를 데리고 와라. 저,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럼 너의 충성을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 아들 발디에, 어, 발디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 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그 사울의 그그 이스보셋이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됐죠.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아,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이지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거기에 장수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이 그 발디를 발디에서 어디요 에그 미갈 데꼬죠.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데 울며 바울함까지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이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그 바울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윗이 옛날에 전처 처음에 있는 처를 끝까지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미갈의 계보를 보면 여기 보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하노암하고 결혼해서 나온 게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와 이스보셋이죠. 그 다음에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 결국은 뭐에 발디 다윗 왕한테 갔다가 사울 왕이 발디한테 보내죠. 그래서 발디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다시 미갈한테 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게 이 상황이 사무엘하 21장 8절 10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을 비난하다 성경에 다윗의 안내를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표현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호를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 앞에 춤추며 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속옷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창피해서 아니에왕이라낸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며 돌아오되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어떠, 어, 오늘 어떠, 어떻게 영화로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다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보면 이, 이거예요. 저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게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 저 비판하기, 저, 하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어는그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야? 미갈은 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갖다 끝까지 챙겨줘서 자기를 갖다 데리고 왔던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비난한 거죠. 그. 그 다윗 왕의 그기급그 다윗 왕의 그 뭐야 그 그그 그 괴가 언약괴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갖고 춤을 는데그 마음은 헤어리지 못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왕의 채친머리 없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질책하고 비판하죠 자 2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오 이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외롭게 괴롭고 힘들게 자식이 없이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7장에서, 아까 보면 3절,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는 들뽀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남의 것이 먼저 보이고 내 것은 나중에 보인다는 이죠내 쪽은 보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소중한 것을 어떤 사람은 소중한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 우리는 정말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의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많은데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하면서 뭐냐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뭐냐면 내가 내가 나를 먼저 들여다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행정과 형으로 문제에 무지하게 민감한 여성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울, 담집질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하 논리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거칠없이 능률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다윗 왕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갖다 지적하고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말투를 나타내고 비판성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고 괴롭거나 힘들 경우 분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의 경우 혹평을 일삼으며 실수에 대해 혹독하다. 만약 이런 엄마, 이런 부모나 이런 어머니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녀들은 일어났을 때는 잘못하다 가면 자살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국한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저. 다 달을 수가 있다라고 보습니다 자신의 개혁과 안 맞을 경우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사람이고요. 분석력과 완벽한 상대를 궁지로 모아 놓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이 저는 이거 보면서 어, 아비가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비, 아비가일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아비가일이 자식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 자식, 자식이 누구냐면 그 나발의 자식입니다. 근데 누구예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이 아비가일의 어떤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그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 보겠습니다.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 이제 사무엘이 1절이 뭐냐면 사무엘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 죽은 게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온에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은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 마리요 염소가 1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이 있는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털을 깎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가 축제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때 상대편을 대접하고 그런 것이 양털을 깎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속이었더라 예 있습니다. 그사람이입은 나발이라는 게, 나발이라는 게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지불이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뭐냐 그의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게 아비가일의 뜻입니다. 자, 근데 보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청명하고 용명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왕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십니다. 자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바르러로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내 소년들을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적내 소년에게 내가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적내 소년에 있는 데내 종과 내 아들 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희들이 어,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하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적들로부터 보호해 줬고 그다음 양들을 잃지 않겠으니까 너희가 우리가 좀 힘든고 어려우니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연에게 대답해로 돼 다윗은 누구고 이세는 누구야 난 몰라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만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줘. 나못 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이 한이 없어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원하는, 필요한 사람에 있만 내가 필요하면 돈을 주지 그런 사람은 아닌 사람은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인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욕심이 인지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니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사람에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아니, 칼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자, 음, 자, 죄송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화하 왔다가 모욕당하고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무리하 선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를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치지 않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야키를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 우리한테 우리 담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아비가일이 생각할 때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맞서서 가서 그 사람들의 직면하고 그 사람들의 대면하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얘기할까 그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은 떡이나 떡 200덩이와 포도주 이런 먹을 것을쫙차 갖고 어떻게 해요 나귀에 싣고 곧바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발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나발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못 갈게 하니까 무조건 가자. 그래야 무조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냐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온 곳을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먼저 아이들을 갖다 그 먹을 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임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나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도 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을 벌을 주실 거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어떻게 해요? 아주 단단한 각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 여기서 참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 무슨 얘기냐면, 25장, 25장 전에 24장이 있고, 24장, 26장에는 뭐냐면, 어, 누가요? 사울랑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합니까사울랑을 갖다가 죽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목음을 우리가 목, 목숨을 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건데, 그 25장 중간에 뛰어갖고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생황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후, 그니까, 러 무슨 얘기예 여기에 나온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그의 얼굴을 땅게 된다.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아, 우 주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다윗의 밥대를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의 주의 귀를 말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정의 말을 들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말을 들으라고 다윗한테 부탁하면서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발의 죄를 갖다 천부다 나한테 덮어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절에 뭐냐면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도 살아계신 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치니 보복하시는 일을 여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처럼 사울을 갖다 죽이는 것을 막은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목숨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비가을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의,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고 두 번째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당신이 나발을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 주는 주를 이스라엘의 주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험한 일이나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왕이 돼고 혹시나 오점에 남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완전히 이 여자한테 혹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1절에 이게 되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흐르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고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피 흘리지 말고 가시고 그다음에 만약 이것이 잘 되고 당신이 출세해갖고 정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나를 좀 생각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납니까? 무회상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거니와, 것이 아, 나이다. 아,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을 이어가서 뭐냐면 25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아비가일로 통해서 막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사울의 사울 왕을 사울 왕또 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다시 하느님한테 맡기죠. 그 죄를 갖다 범한 것에 대해서 죄의 심판은 하느님께 맡기죠. 그런 것을 하면서 25절에 아비가이를 끼워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종의 말을 들으셔서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31절에 뭐냐면 이 여정을 생각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선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여기 25절, 2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느님 여와를 찬송할 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리에 너무 매력적으로 느낀 거죠. 또내 지혜를 칭찬할 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 지로다.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열흘 후에 이제 그 아비가일이 술을 취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발이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죠.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나발이 깜짝 놀라다가 열흘 후에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후에 여와께서 호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손대지 마십시오. 손에 피묻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것이 바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보고 12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아비, 그, 이 나발과 누가 보고 있는 부자와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1 6개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풍성함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쌓여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발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삼천마리 그얌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갔어요? 전부 다 나발에 대해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비갈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9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정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와를 찬성할지로다 뭐예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 아 정말 아비가는 똑똑한 여자구나 내가 손에다가 정말 피를 안 묻혀서 정말 다행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예요? 40절에 보면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우리 어 당신을 당신을 당신께 우리를 보냈으니까 갑시다라고 같이 가면서 어떻게요? 다윗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게 다니엘이죠.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뭐냐면 담즙 다혈, 우울질인 사람이다. 어떤가이 사람은 재판관 같은 대법관 형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엇인가 완성하기 위해 중심적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한다. 뭐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면 중심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을 위하냐면 내가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 다윗과의 친분관계를 갖게 되고요. 사교적이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요. 망설이지 않고 시작이나 결론을 먼저 내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딱 그런 얘기를 듣고 나자 뭐예요? 종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야 물건 싸. 그래가고 곧바로 나귀 전에 싣고 곧바로 내려가는 이런 사람. 행동적인 사람. 데드라인은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됐다 안 된다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아까 얘기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나발을 죽이지 말고 그렇게 도륙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주 정렬하게 정려,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다 해주는 사람이죠. 사교적이지만 단호한 성격이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하기를 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거기에 설득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냐, 바세바가 납니다. 바세바가 뭐냐면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왜그 많은 여자 중에서 왜 유독, 왜 미갈과 아비가일과 바세바를 기했을까 자, 전쟁의 긴장 속에도 유혹에 넘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면요. 자, 보세요. 그, 가늠하지 말라고 우리가 1계명 우리가 남의 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우리 1 0명이 나오죠. 마지막 계명이 나오죠. 그죠. 그 신명계에서도 하나님 그 남의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간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자,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자 됨에 어,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산을 멸하 고라발레오스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전쟁통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근데 뭐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 다윗이 사람을 봐그 여인 을 아래 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비서실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의 아내란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왕, 왕이요,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지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절에 보면, 그니까그 그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장협과 안목의 장협과 이상의 자랑이라 세상으로부터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면니다 추리국계 이런 게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추리국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남의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레위께에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보를 반드시 죽을지라. 그러면 누구다윗왕도 죽었고, 바세바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짓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박물관에는 다윗성의 모형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자, 다윗성과 바세바가 있을 때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보일 정도라면 뭐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형체가 아름다움을 볼수 있을 정도라면 뭐랄까요? 그 여자가 혹시나 다윗왕을유혹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합니다. 지금 목욕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그 정교의식 때문에 그 월경, 월경, 멘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끝난 다음에 목욕을 하게 돼 있는 그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 집이요. 집이 바로 이게 위에 다 보이는 상태인데 왜 여기서 천장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그것도 왜 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목욕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그 심리학, 심리적으로 보면 다윗 왕도 우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뭐냐면 전쟁에 대한 긴장 속에서 뭔가 풀어오고 싶다는 어떤 것들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바세바 같은 경우는 그 우리아의 오랫동안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해서 오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갖다 못 참고 혹시 유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결국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니다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뭐가 오릅니까?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 근동 지방의 그 당시 그이 지부 형태를 보면 이 천장이 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왜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 왜집 안에서 가서 목욕을 하지 않고, 왜 천장, 집을 위에서 왜 가서 옥상에서 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였다는 것은 가끔 근거리에서 볼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근거리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거리였다. 지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웃음> 바세바 임신을 속이려고 계략을 쓰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서 보내니. 자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을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고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임신을 한걸 알고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와 안부와 싸움이 어땠냐고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묻겠죠. "내 집에 내려가서 바를 수 있어라. 하니 우리 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왕의 음식물을 뭐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뇌물을 같은 걸준 거죠. 그래갖고 또 가서 풍성하게 먹으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안 어떻게 해요?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더불어 지인에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있는데 내가 어째서 집에 가서 편하게 잘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잡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요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머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치유하게 하니 그래갖고 집에 갈수 있다고 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집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침하게 하기 하기한 그 계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생을 하는 거죠. 자기의 부정을 감칠하고 부하를 죽이다.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요압한테 요하바, 그런 얘기를 하죠 요압 장군한테 아침에 되면 다윗이 편지에서 우리아의 손을 들려 요하에게 보내니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주려 물러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 못돼 먹은 생각을 하고 못돼 먹은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아는 죽게 됐습니다 햇사람도 우리아도 죽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동안 남편과 아이를 잃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아이의 아내는 그 남편이 우리 아이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니라 다윗이 생한 그 일이 여와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죽이라고 그랬죠출애국기서 마찬가지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갖다 딱 죽자마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여자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 무월하 12장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와께서 여하께, 여하, 침해. 여와께서 뭐라 그래요? 쳤단 얘기죠. 자,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때요? 약하게 보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뭐가 되어있습니까? 아이를 치셨단 얘기죠.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기도했고 했던 했는데 어떻게요? 1 9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자,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인광보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여와께서 나단에게 저, 저 보내시니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뺏어갖고 자기가 온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온 사람이 그, 그 손님한테 그 양을 뺏어갖고 대접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단이 하는 얘기가 바로 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의 10장 20절을 보면 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것이 숨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자 이것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28일 날 신문에 이게 나와 있어. 27일 날 신문에 저 신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원장이어그 누가요? 그 유튜브한테 자기 동생이 밝혔습니다. 국가 원장그 국가 정보 원장은 그 경호 서열 2위입니다. 2위. 대통령 다음에 국가 원장인데 국가 원장이 어디인다는 것까지 다 노출이 된 거죠. 어디 갔고 경호원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예요? 팩트라는 유튜버한테 걸렸습니다 이게. 그게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누구 만났냐? 문재인 대통령 채근이자 복심을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4 시간 반 동안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그냥 그냥 그 KBS, 그 MBC 그 기자가 김현경이라는 기자가 거기서 나와서하는 얘기가 그냥. 그냥 즐겁게 옛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가원장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장은요?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 이해훈 그 국가정보위원장입니다. 정보위원장인데 뭐라고 했냐면 국가원장에게는 아무나 전화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가원장 제게도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줄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양정철이하고 김연경이란 기자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됐다는 얘기죠. 다섯 번이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요청했는데 결국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20만 진성당원 만들고 1억 원 들여 5대 1간지 광고 했는데 왜 비례대표에 앉죠?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가 창균이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이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줍니까? 원래는 비례대표 김정인이 그 있을 때그 비례대표 12분을 받았는데, 김정현 그그그 위원장인가 그때 뭐 대응을 했죠." 그분이 그때 뭐냐면 28번으로 뒤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밀렸으니까 요번에꼭 받아야 될 거야. 그러면서 이해찬 총리한테 요 사진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 줘.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고 요번 4.3 경남 통영 고성 보고 선거 때도 우리가 단체가 도움을 줬는데 정말 요번에안 주면 안돼 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뭐예요?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비일, 비 이제 된 비리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찬 그, 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 요구가 있을 수는 없다. 어?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돌리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 다른 건 아니에요. 29일, 5월 29일 이틀 전에 나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단이 질책을 하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선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내게 맡겼으나 만일 그것이 부작할 것 부작할 것 같으면 내게 내게 이것을 저것을 주었으리라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주었었는데 네가 네 멋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뭐라고 기냐면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 배부른 자라 어린 자는 어은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을 주려 없이 안전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마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분명히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 여호와가 말씀을 없이냐 이거 나 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사람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뭐, 뭐예요? 너잘못했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다툼이 많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암모니, 그, 그, 그, 압살롬의 여동생, 그, 간간해갖고, 그 압살롬이 죽이고, 막 이런 칼부림이 무지 무지 났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인과 응보란 얘기죠. 잘못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와께서 이와 같이 일했을 때, 보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의지가 줄이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통치 말이라. 누가 그래요? 압살롬이 그의 후궁들을 갖다가 범하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너를 엄매를 행하사 나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일이 행하려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이 나왔습면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가 죽이며 미련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니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고 똑같죠. 자로마서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하나 대로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따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자. 분명히 인광벌한다고 말씀하고 을 계십니다. 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사를 앞에서 백죄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 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안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로 말미암아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아들이 그 바세바하고 불륜해서 낳았던 아들이 죽죠. 자 다윗 왕의 기력이 쇠하다. 자 열한기 열한기 상에서 보면 2장1 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과 왕이 아로돼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이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해 하시게 하리하리이다 하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옛날 그, 그 정승들이 그 늙어가고 힘이 없으면 처녀들을 주는 것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녀를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천녀를 구하던 여구하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천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시중들어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중은 들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아비삭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아비삭이 결국은 문제의 발권이 나중에 저. 아도니아하 문제, 문제가 되어 죠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다. 자, 그때 뭐냐면, 11기상에 보면, 저 1절, 5절에서 10절에서 보면, 그때 학기사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그 아도니아가 왜냐면 서열이 보면은 뭐냐면 압살롬도 죽고, 왜냐면 그 암먼 죽고요. 그 다음에 아, 압살롬 죽고 그 다음에 서열이 뭐냐면 그 서열이 누구냐면 그 아도니아가 되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그,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고 압살롬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 서열은 아도니아가 서열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서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있,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 하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섭섭하게한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충실했던 자녀라는 얘기죠 말잘 듣는 자녀였던 얘기죠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합과 제사장 아비아달,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아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만 불렀고 나머지들은 다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아도니아가 에르노게이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가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가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얘기 뭐예요? 내가 높아지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항상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기상 1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베에게 말을 이르되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얘기하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베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 야, 저 사람이 지금 아도니아가 지 역적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어,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계책을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그말 듣고 가서 다윗왕한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왕이여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야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바세바는요,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획하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뒤따라 가서 얘기할 테니까 더들 테니까 가서 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바세바가 몸을 급해 왕에 절하면서 하는 얘기, 얘기를 하죠. 그가 왕에 대답하되, 주의 주여, 왕의 전에, 어, 왕이 하나님 여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명사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날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래? 아, 내, 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신 아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더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된 걸 다유당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나와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라 하셨, 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하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장이 화를,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솔로 다유당에게 그 답을 왕의 계승을 그 허락을 받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어머 니를 지책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학기시 학기시 이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됐죠. 너는 안 돼. 솔로몬이 왕이야. 그러니까 다윗왕이 얘기하기 때문에 너는 될 수가 없어라고 딱 하니까 아도니아가 꼬리를 내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 바세바한테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 내가 온 이유 너왜 왔어 그랬더니 내가 온 이유는 화평 때문에 좀 편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왕의 내 것이 내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왕권이 솔로마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그러면 그 솔로마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거기 그, 그, 그, 다유, 그, 다윗당을 그, 그, 약간 보호하고 해줬던 그 여자, 수냅 여인 아비삭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갖고 한번 뒤쳐앉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왕의 여자를, 왕의 그 전,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 아버지의 여인을 갖다가 내가 취하면 그것이 왕의 승계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이 승계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난 왕이 될수 있어라고 하긴 그런 것을, 그, 그, 런 것을 술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까 바세바가 뭐라고요? 아무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바세바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도니아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솔로몬한테 가서, 야, 아비사고 주면 어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좋, 좋잖아. 그 뭐, 어차피 다유당 주었으니까, 그 아비사 그, 그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 아도니아한테 주면 다 책임 지고 다좋지않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해 이 때, 어째,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여인과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합소서. 그렇게 야시를 놓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갖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와, 호 여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 왕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아도니아를 쳐 죽여 버리죠 이것이 우리가 나왔던 열한 개상이던 내용입니다. 자, 제임스, 여기서 보면, 그,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땐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낳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한계점에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격려자고 카운셀러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항상 피해 가는 사람이죠. 근심 걱정이고 풍부한 유머를 가지고 사람들 기쁘게 즐겁게 해주고요 환경이나 상황에 해서 지배되어 다 환경이 무, 힘들고, 힘들어지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잘, 환경이 좋을 때는 항상 울고 죽기고 그런 사람입니다. 삶, 사교적이면 삶이 아니야기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새로운 곳에 익숙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어, 이제, 일을, 그러니까 마무리 짓게 되는데, 자, 그럼 요번에, 그, 이, 뭐예요 자기 눈에 들뻘을 보지 마시고 평생 고독하게 산 여인, 이 미가를 통해서 본 우리 그 교훈은 뭐가 될까요? 여기 에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 이번 다윗이 여인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갈처럼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비갈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세바처럼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갈은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뭐예요? 왕까지 왕까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은 다윗과 결혼하면서 결혼했다가도 다른 사람 발디한테도 결혼해갖고 가서 자기 정절을 지키지 못했던 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그이 이 미가를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데리고 오는 그런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 항상 뭐냐면 항상 원칙 따지고 자기 잘못은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모르는 사람, 남의 들보만 보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한 걸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를 보는 게 너무나 많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남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독교라고 말을 듣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두 남자를 구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엘. 두 남자를 구했다는 게 뭡니까? 다유당도 구하고 나발도 구했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현명한 여자입니다. 자 아비가엘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식도 아닌 나발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당당히 올려졌던 그런 사람. 이것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저는 다윗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자기의 현명함을 갖고, 어, 저, 충고와, 그리고 저, 조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 그 사람 스스로가 너는 네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꾸게 만든 사람이라고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때 때때로 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고 목사가 유명한 목사들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김정은이 형리로 우리는,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라고 말이나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종교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갖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쫓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교, 교,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바세바 뭡니까? 죄가 다운 곳에 은혜가 넘쳐난 바세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여자는 간음도 했고 간통도 했고 그 살인을 방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하고 했은 사람입니다 회개도 안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됐으면 돌로 처죽여야 될 마땅한 여자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발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앞에 미갈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이 공이라면 바세바는 결국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광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인광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인광보와 우리가 하시는 인광보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천륜과 이륜을 배반하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다 용서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기에서 보면, 욕기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갖다 계속 주장하지만, 욕기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인과응보. 뭐, 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항상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인과응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광항보는 다르다는 얘기죠 인광항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삭스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비가일의 공의, 아비가일의 지혜를 갖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세바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뭐냐면 기생나합 같은 거, 창녀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뭐요 다말 같은 경우, 저 다말 같은 경우 정말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런 통관으로 인해서 난 자식들 그것이 예수님의 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인광보는 분명히 있대.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살 살아야 되지만 항상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가 사랑을 갖고 은혜를 갖고 은혜를 구하면서 좀 미점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음에 음해, 은혜로운 음해, 길로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비 저 아비 저, 저 아비가 사일과 아비가일과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드립니다.